음. 여기서 일단은 회원가입을 해야지 그 만드는 기능을 좀쓸수 있단 말이야 네. 그래서 회원가입을 쭉 해주고 나는 회원가입을 한번 해봤어 그래서 네. 로그인이 바로 되는 거지 여기 보면 명함 있지 네. 명함 그 다음에 스티커 같은 거 있잖아 음. 그샘 노트북도 이런 거 네. 네.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고 음. 그 다음에 배너 현수막 같은 거 있지? 네. 세우는 거그 다음에 음. 니네들 학교에서 뭐 동아리 뭐모집하 거나 이런 거 만들긴 하지 않냐? 네. 현수막 어. 어. 그다음 포스터도 만들 수 있어 큰거그 다음에 이런 거, 거 브로셔 같은 거 있지? 네 3단 접지 브로셔나 메뉴파지 음. 여기 보는 공통점들이 뭐지? 다 인쇄하는 거지 음. 네. 그 다음에 카드 같은 것도 되고 뭐 이런 이런 거는 만드는 건 아니고 액세서리파는 거고 이런 것들이 다돼네 음. 그럼 여기서 내가 명함에 가볼게 명함에 가서 여러 가지 보면, 사이즈가 여러 가지가 있어. 네. 네 선생님 명함 본적 있나? 아니요. 본 적, 아직 내가 준적 없어? 네. 아, 그렇구나. 미안해. <웃음> 네. <웃음> 나도 여기서 네.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었거든. 네. 표준 사이즈를 한번 눌러보자. 그럼 표준 사이즈는 그냥 이런 거를 말하는 거잖아. 네.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이즈고, 90에 50. 음. 나너 아까 55였지? 네, 음. 55. 응, 90에 50 정도 되는 거고, 얘는 20% 세라고 있네? 음. 그리고 용지가 보이지? 네. 그냥 마우스를 이렇게 탁 대면, 음. 응, 종이에 어떤 용지가 탁 나오는데, 네. 지금 밑에 보면, 요거 뭐야? 230g 이런 거? 음. 이 g이라고 돼, 이게 g은 아니고 종이 두께를 말하는 건데, 네.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두꺼운 용지를 말하고, 음. 스탠다드는 그냥 얇은 거를 네. 말하는 거야. 그래서 투명 같은 것도 있어. 요새 보면 인스타그램 명함 같은 거본적 있지? 빛, 이게 투명한 네. 네. 그 필름 같은 거에 출력되어 있는 거 그런 것도 요즘은 돼. 응. 근데 요런 필름을 하면 이런 필름으로 만약에 출력을 하면 딱안 좋은 게 하나 있어. 아, 물론 이게 용지가 종이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기스가 원래 있기는 한데 그 요새 명함 인식하는 앱들이 있잖아. 네. 거기에 아, 얘가 인식하기가 되게 힘들어 아, 그래서 요걸 만약에 쓰면 네. 흰 종이를 놓고 명암을 놓고 찍어야지 인식이 좀잘돼 아, 어, 그게 좀 불편하고 네. 어, 그리고 요런 것들 펄 반짝반짝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 뭐 이런 것도 있어 네. 그 다음에 모서리를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 주는 거 있잖아 귀돌이라고 부르거든 음. 이게 모따기라는 건데 요를 하면 돈이 약간 올라가 음. 요거는 틀이 가장자리가 둥근 칼로 찍는 거거든 찍어서, 찍어서 잘라내는 거야 네. 그래서 이건 후가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비싸 음. 그래서 원래 인쇄물은 그냥 인쇄만 짝 하고 나면 사실 종이 값이거든 네. 종이를 어떤 용지를 썼냐에 음. 따라 틀린데 명함에 따라서 이위에다가 에폭시를 올리는 경우도 있고 금박을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귀돌이나 구멍 뚫기나 이런 걸 하잖아 음. 그럼 후가공이 또 들어가거든 네. 그건 돈이 계속 올라가 음. 근데 이 사이트는 후가공을 많이 지원하지는 않더라고 네. 밑에 만드는 거 보면 뭐 이런 아까 투명 거 봤지? 네. 여기 약간 보록하지 않냐? 네. 이런 게 에폭시거든. 네. 이런 건좀 비싸죠. 네. <웃음> 그래서 이런 이 명함 스타일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지, 그렇지? 음...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어... 그냥 오리지날 볼게. 오리지널 그리고 모퉁이는 효과. 효과는 이런 거 넣으면 돈이 비싸지니까. 네. 봐봐, 이렇게. 골드 볼록하게도 되고 음. 실버도 되고 이런거 다 되거든 효과 네. 없음 맞게 그 다음에 직각 모서리 이런 기본적인거 수량도 50개부터 돼 네. 올라가면 더 비싸지겠지 그지? 50개 뭐 내가 필요한 만큼 그 다음에 여기 이런건 옵션 필요 없잖아 네. 명함 케이스 필요 없고 거치대 지갑 필요 없잖아 하면 요즘에 7,900원이거든 지금 이 네. 정도 음. 그런데 스탠다드를 만약에 했다? 많이 싸지 네. 봐 근데 음. 봐봐 이런 털질을 했다? 네. 뭐 펠트질을 했다? 돈이 많이 비싸지지. 음. 같은 가격이면 뭐가 제일 비싸냐? 같은 크기면 오리지널이 제일 비싸네. 네. 모서리 추가. 돈 올라가지. 음. 천원정도 올라가네. 네. 그리고 50장에서 100장 되면 두 배잖아. 네. 가격 올라가지. 음. 뭐 이런식으로 결정할 수 있는거야. 네. 근데 100장에 15,000원이면 이건 약간 싼것도 아니고 안싼것도 아니고 그런 느낌이야. 이 정도는. 그래서 일단은 50장만 하고 뭐 이런거 이거 제일 싼걸로 하자 자그 다음에 이렇게 다 했잖아 그럼 이런 포맷으로 하겠다는거고 네. 여기 잠깐만 뒤로 가볼게 여기 보면 opm 사이즈 이런거 있지 네. 이런것들은 요 가로가 조금 더 좁아 음... 높이가 더 넓고 신용카드 크기하고 거의 똑같은 사이즈라고 보면 돼 아까 전에는 약간 넓은 90이었잖아 네. 90이면 요즘 나오는 카드 지갑에 안 들어갈 경우도 간혹 있어 음... 그래서 요정도 하는게 적당하다고 보면 되고 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정사각 사이즈는 정말로 정사각이야 이거는 높이가 크거든? 네. 문제는 폭이 아니고 높이 때문에 명암지갑에잘 안들어가 그냥 지갑에도 안들어가고 요거는 폭이 너무 두껍다라고 하는거지 일반적으로 그냥 OPM? 요정도 하는게 가장 일반적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OPM의 스탠더드에 직각에 50장에서 3900원이다 자 이걸 한번 신청해볼게 디자인 선택하기를 누르면 얘네들이 만들어서 파는 아니다. 템플릿 같은 거야. 네. 템플릿이 두고 있는데 뭐 직업군도 이렇게 고를 수가 있고 음. 스타일 테마 고를 수 있고 색깔을 고를 수가 있거든. 네. 그러면 일단 너는 여기서 해당하는 사항이 사실 없잖아. 네. 학생이다. 학생이 없죠. 어, 학생이 여기 없으니까 네. 그냥 일반적인 거잖아. 네. 그럼 직업군은 빼자. 일단 빼고 스타일을 고를 수 있는데 네. 심플, 모던, 그래픽 여러 가지가 있어. 뭘 네. 해보고 싶어? 심플, 모던. 아니 좀 생각을 <웃음> 좀더 해봐봐. 어 일러스트레이션 일러스트레이션 네. 체크를 하자 그다음에 컬러 분위기는 뭐 굳이 결정 안 하고 네. 응, 적용하면 이렇게 쫙 일, 이런 게 일러스트레이션이잖아 네. 이렇게 나와 뭐 이런 식으로 음, 그래서 이렇게 또, 쭉 보다가 네. 너가 해보고 싶은 게 있을 거잖아 네. 그걸 하나 고르면 돼 음,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네. 딱히 여기 뭐 크게 예쁜 거 없는 거 같은데. 음. 이런 어, 분위기들이 나오는 이런거 괜찮네. 학생들 어, 명함 험치뭐 네. SNS 다 있잖아. 이렇게 네. 인스타용으로, 이게 최근에 좀 트렌드야. 네. 그래서 이거는 한참 지나면 새롭. 음 새롭진 않을 것. 음. 페이스북 스타일 같은 것도 있고. 네. 음. 그냥 이백갈로 할게. 만약에 네. 어요걸리가 기준으로 만들겠다. 네. 요게 조금 더난 심플한 느낌이 나는데. 네. 좀 클릭했어. 네. 얘는 보면 고를때 네가지 디자인 이런게 있지 네. 그럼 이거는 뒷면은 똑같고 네. 이 앞면을 네. 세개를할수 있어 네. 그래서 이거를 50장을 섞어서 줘 아. 그럼 받는 주는 사람마다 여러가지를 할 수가 있겠지 여기 있다 그러면 네가지네가지 네 가지 네. 디자인 이렇게 되어있거든 그럼 음. 이거 한번 골라볼게 네. 자, 그럼 이건 뒷판이 기본이잖아 네. 거기에서 아, 추가 이건 기본이고 네개를할 수가 있는 거지 음. 오케이? 음. 어 이건 근데 이건데? 너 트위터 안하지 네. 그러면 요걸로 할까? 요거는 인스타그램이니까 요걸로 할까? 너인스타 음. 하잖아. 예, 사진 여러 개 넣으면 되니까. 네. 자, 이걸 고르고 시작하기 버튼을 딱 눌러. 네. 자, 그러면 봐봐. 음. 이미 이제 이런 디자인을 앞으로 좀 자주 보게 될 건데 네. 클릭을 하잖아? 음. 그러면 여기 클릭을 하면 바꿀 수가 있어. 어. 그다음에 선생님 기준으로 바꿔볼게. 그 다음에 여기 전화번호 바꾸고 뭐, 이것도 전화번호가 있네? 그 다음에 이메일 뭐 바꾸고, 전화번호, 뭐, 주소 바꾸고, 이런 식으로. 이것도 그냥 다 바꾸면 되겠지. 이런 네. 것들은 안에 제공하는 거야. 네. 글자를 선택을 하면, 글자 안에 옵션이 뭐가 있어? 일단은, 글꼴이랑. 글꼴이 있겠지, 그지? 근데 글꼴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한글이나 영어가 그냥 명함에 쓸만한 것들이 괜찮은 게 되게 많아. 네. 뭐, 어쨌든 이런 거야. 그래서, 네. 얘를 클릭을 하잖아. 뭐 네. 요거 요거 한번 써보자.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와. 그래서 요거를 사이즈를 적당하게 이렇게 줄여서 얘를 이렇게 갖다 놓고 쓰면 되겠지. 음, 네. 음, 이런거야.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요거는 탁 누르면 글자 박스가 나오거든. 그래서 맞춰서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다 쓰고 요 설정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잡고 드래그를 하면 딱 이렇게 음, 되는거고 네. 그 다음 복사도 돼 요런걸 한번 더 쓰고 싶잖아 네. 그럼 요놈을 누르면 복사가 되거든 네. 그래서 밑에다가 놓고 한번 더쓸수 있게 또 네.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진 있지 네. 사진을 누르면 내 컴퓨터 안에 있는 사진을 고르라고 나오거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내가 캡처해 놓은 거 있으니까 한번 써볼까 음. 이렇게 해서 캡처해다 그럼 사진이 이렇게 들어오겠지 그지 그럼 요거를 확대 축소 뭐 이런걸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요렇게 해서 니가 원하는 데다가 이렇게 박으면 되겠지 그럼 음. 요런 것들은 여기 있으면 되겠네 여기 들어가서 중간에 사진이 있을 거잖아 그럼 네. 요거는 변경을 해도 될 거야 음. 변경 그럼 또 찾으라고 할 거잖아 음. 네. 그럼 요렇게 해서 이렇게. 아, 딱 맞게 들어오게 어, 딱 맞게 되겠지 아니면 버리고 다시 하거나 음. 뭐 그럼 되겠지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바꿔치기 하고 밑에 것만 다 바꿔치기 하면 되겠지 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나잖아 네. 그러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하기 아직 다안 끝난 부분이 있는데 여기 배경이라는 거 있지? 네. 배경을 누르면 색깔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음. 돼지의 색깔을 고를 수 있어 네. 그럼 여기에 개통도 뭐 따뜻한 색깔 개통 뭐 이렇게 나와있잖아 그지? 네. 그걸 이렇게 고르면 되고 여기 없는 색깔을 내가 만약에 쓰고 싶을 때는 색상 추가를 눌러서 너 포토샵에서 색깔 고른 방법 기억나지? 네. 이렇게 해서 색조를 선택하고 명도, 채도를 골라서 추가 누르면 음. 이 색깔이 나와 네. 그래서 이렇게 고를 수 있다는 거지 얘는 기본이니까 그냥 흰색 해놓을게 그 다음 템플릿 같은 경우는 요 디자인이 여러 케이스가 있어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게다 있거든 네.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는 거야 음. 물론 기본은 이거겠지 이걸로 디자인 해놨겠지 그지? 근데 이거 말고 안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클릭해보고 좋은 거 쓰세요 네. 이런 거지 그러면 이 레이아웃이나 이런 배치들은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 다돼있는 거니까 네. 그 다음 밑에 것도 마찬가지겠지 선택을 이렇게 해보면 여기에 요거는 이제 기본인가 안뜨네 그치 음. 설정이 되어 있는 건가 봐 이건 아예 뭐건뭐게뭐 네. 뭐, 음. 뭐 색깔 정도만 아마 바꿀 수 있을 것 같네 보니까 네. 나머지 다 수정할 수 있고 이런 네. 것들은 음 그냥 그림을 가지고 온 거야 음. 네. 여기 사진 넣기에서 이런 걸 미리 만들어 놨겠지 그치 그래서 네. 가지고 온 거야 이렇게 다 했다 치자 그러면 여기 다 끝났으면 저장을 눌러, 위에. 네. 자, 저장 눌러서 다음번에도 또할수 있으니까, 뭐, 이름을 내가, 인스타, 스타일, 내, 네 가지, 형. 뭐, 이런 식으로. 이 사이트에서만 할수 있게 저장을 해놓고, 네. 다음에 내가 로그인하면 그대로 나오겠지, 그지? 여기서, 장바구니를 눌러. 네. 그러면, 뭐, 물어보잖아. 옷할지 없는지. 자, 확인하고. 여기 딱 당겨 음. 그럼 여기서 바로 그냥 주문만 띠리릭하면 바로 나와 음. 엄청 간단하하요 음. 그래서 사실 명함이란거 너 해보면 알겠지만 글자를 제대로 세팅할 줄 알고 네. 거기에 컨셉이 니가 있을거고 근데 사실 이런 컨셉을 잡을 때는 이런 사이트가 요새 나와있기 때문에 점점 편해졌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런걸 많이 참고로 했어 너 핀터레스트라고 들어갔지 네. 너이건 검색을 할수 있잖아 네. 그러면 너 혹시 명함 만들기 전에 검색해 봤냐? 정냥 네이버에 명함이라고. 네이버에만, 없지. 네. 근데 여기 하는 게 훨씬 더 이쁜 게 많이 나거든 음. 그러면, 요즘 스타일들, 네. 이 이렇게 쫙 보인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런 걸딱 보고, 음, 이런 분위기의 명함도 요새는 만드는구나. 음. 뭐 이렇게 참고를 해서, 나는 뭐 이런 캘리크랍기로 가겠다. 뭐 이런 걸할 수가 있겠지, 그지? 네. 응. 근데 이런 거 있지. 꾹눌러놓는 네. 네. 것처럼 보이지. 네. 이런 것들은 아까 그 사이트에서 안 돼. 이런 아. 것들은 정말로 그냥 명함만 만들어주는 사이트에 가면 네. 후가공 옵션에 이런 것들이 막 있어. 어, 아, 뭐 누르는 앞 한다든지 뭐형압이라든지뭐 이렇게 있거든. 네. 그러면 이거는 이 모양이 그쪽에 없을 거잖아. 그러면 새로 이 틀을 만들어 자기들. 그래서 이런 게 들어가면 좀비싸죠그러면 네. 네. 지금부터 이제 뭐할 거냐면 네가 직접 오프린트에 들어가서 네. 명함을 가 하나 만들 거야. 네. 어,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사진을 쓸거다 뭘 쓸거다 그러면 니가 네. 없겠지 네. 어, 그러면 그 사진을 지금 뭘로 쓰면 될까 사진이요? 어. 사진이 없으면 네. 사진을 음. 제공하는 데 가서 고르면 될거고 그지그 네. 사진 제공하는게 뭐가 있었어 프리픽 사이트 음. 같은데 가서 네. 원하는 걸 써도 될거고 네. 아니면 그냥 여기서 적당한게 있으면 여기서 그냥 골라도 될거잖아 그지 이 안에서 제공하는 것들 그걸 써도 돼 음. 그래서 내가 지금 니한테 명함을 만들어 준다 했잖아 네. 근데 이거로는 좀 그래. 아, 네. 50장을 동네고 뽑을 거라서 네. 좀 그래. 그래서 네. 내가 시간을 줄 테니까 네. 그명함을 만드는 과정을 지금부터 네가할 거거든. 네. 그래서 내가 이제 화면을 녹화를 할 거야. 네. 녹화를 하면서 좀 빨리빨리 빨리, 빨리 이렇게 찍어서 돌릴 거니까 이제 조금 쉬었다가 네. 요 사이트에서 명함을 만드는 것까지를 한번 해볼 거라고. 음... 그럼 너는 회원가입하는 단계까지만 해 놓고 음, 네. 그다부터는 작업 쫙 들어가면 되겠죠 어, 네 알겠습니다 음. 네. 자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지금 저희가 포토샵을 쭉 하고 있었어요 근데 포토샵으로는 사실 명함에 들어가는 어떤 요소들에 네. 대한 개념들만 알고 있는 거고 이미 수동으로 더 잘할 수도 있겠죠 시간에 많이 들인다면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디자인을 못하는 사람들도 어 디자인 포토샵 못한다고 명함 못 만드는 거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명함을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매부에 맡기면 이제 디자인 비용을 좀 과도하게 받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이 지금 설명을 드린 게 오프린트미라는 사이트인데 이런데 말고도 사실 찾아 보면 더 많이 있거든요.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일단은 제일 쓰기 쉬운 데를 내가 지금 좀 골랐어요. 그래서 방금 확도한테는 이 오프린트미에 로그인해서 들어온 다음에 이걸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설명만 한 10분 정도? 지금 해놓은 상태고 그리고 협도의 머릿속에는 명함을 만들 때뭘 수정을 해야 되는지를 일단 내가 주입을 해놓은 상태고 네. 그리고 이제부터는 자기 디자인력이지 만약에 사진이 없다 그러면 프리픽 같은 데서 받으면 되고 네. 아니면 네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데 네가 올렸던 네 사진 같은 게 있을 거잖아 네. 아니면 폰에도 사진이 있을지 네. 그런 걸 여기 컴퓨터에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해도 되잖아 네. 그거는 이제 네 맘대로 네. 하는 거니까 네. 어뭐 앞면을 4장짜리를 하든 아니면 귀찮아서 1장짜리를 하든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 하나를 다 했잖아 네. 그러면 복사를 해서 나머지에 다 갖다 붙이면 그냥 결국 하나만 하는 거겠지 음. 그렇게도 할수 있거든 네. 응. 그래서 지금 명함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 만드는 과정은 뭐 여러분들 해보면 금방 알수 있기 때문에 얘를 되게 내가 빨리 돌릴 거야 빨리 쭉 돌려 가지고 그냥 결과물만 딱 보여 드릴 테니까 자 여러분들도 이 사이트 들어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음. 응.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어, 협도가 작업하는 것도 한번 또 어, 촬영을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잘하셨겠지? 아 네. 충분합니다. 어 진짜? 뭐 불타 <웃음> 자신감 불타오르는데? 자신감 별로 없잖아 아니요.